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는 전국 1등 학원 김포중앙학원이고, 어 저는 네 학계론의 정서 황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암기 코드고, 네왜 왜 그래? 네. 원래 이제 신기일전에서는 사실 어, 수험생들이 이제 앉지 않고 그냥 제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했는데. 암기코드는 이제 수험생들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뭐 극찬 했대요 네, 했다 그러고 암기코드는 이제 문제 풀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걸 바로 빠른 시간 내 문제 적용해서 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올 거예요 우리 문제 풀 때는 시험 때는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 맞죠 사실 뭐 긴장하고 초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암기 코드가 어떤 확신을 주는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니까 암기 코드 이제 다 외워서 우리 문제 풀때 활용해야 되고 자 정리하기 어려운 거나 놓치기 쉽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오해하기 쉬운 연결 포인트 같은 걸 암기 코드로 잘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정해놓은 거고 학교는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단원별로 공부를 했어요. 1단원 공부하고 2단원 공부하고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나 본고사는 전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전체 범위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체계를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 본시험은 항상 1단원부터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1단원, 마지막에는 8단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섞여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단원에 대한 체계가 머릿속에 좀 잡혀질 필요가 있어요. 이때 암기 코드를 빠르고 이제 전체가 어,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읽어서 전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자, 일단은부터 한번 보죠. 암기 코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 간단히 이제 암기 코드를 설명해주고 암기 코드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일부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해 줄 거니까 오늘 수업은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어, 1교시에 1시간 정도는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3단원, 4단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투자론부터 감정평가까지.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도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일단은 보죠. 총론. 뭐, 총론은 어렵지 않은 단원이죠첫 번째. 자, 법경기라고 나오네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합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복합개념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학계론에서 종합적이다, 복합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면 법경기를 합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있어요.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 단어가 중요하죠.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복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보겠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정리돼야죠 법률적 측면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을 합친 거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죠 다섯 가지 반드시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유형적 형태가 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네 가지가 있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 결론은 이제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법경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거고 자, 종합식 접근, 종합적 접근은 부동산의 학을,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식 접근 나오면 법 경기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부동산학을 이해 나가겠다. 이런 거였고, 의사 결정식 접근도 있었어요. 의사 결정식. 잠깐 떠올려 보면, 의사 결정식 접근이라고 한다는 건, 의사 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투자결정이다. 자, 근데 투자라는 건 부동산을 사는 건데 뭘 기대하고 산다?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즉, 의사결정식 접근은 즉,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부의 극대화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 이걸 의사결정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려고 부동산학 공부한다. 이걸 의사결정시 부동산학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 나가면서 공부하겠다. 이건 종합식 접근. 복합개념 나오면 법경기로 부동산학 개념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경제적 개념의 다섯 가지 뭐라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반드시 외워놔야죠. 법경기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이제 이건 어, 개발관리론이나 감정평가론에서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물리적 감가라고 나왔어요 물리적 감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감가라고 얘기해요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예요 그럼 뭐냐면 마모 파손 노화 눈에 보이죠? 마모 파손 노화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추자연 기초 순수인데 우리가 부동산학을 얘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좋은 얘기는 다할수 있어요. 경험적 과학이다, 윤리적 과학이다, 이렇게 구체적 과학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종합했다는 건 법경기를 합쳐서 보는 거고 응용이라는 건 이론만 연구하지 않고 실무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할수 있는데 이런 건 아니다를 외워놔야죠 추상적,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관련 없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적 영역 이렇게 나오면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철학 같은...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우주의 원리, 천체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놔 돼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놔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차가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고 인정하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토지정착물, 이거 협의의 부동산, 토지정착물, 준부동산, 광해 부동산 그러니까 정착물로 본다라면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 정착물이 되려면 토지나 건물에 이유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이걸 정착물로 본다는 거였어요 이때 중요한 거, 이유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야 돼요 그럼 건물에 붙어져 있는데 떼어냈더니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건물에 손상을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하죠. 떨어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떨어뜨렸을 때 문제를 발생시켜야 정착물로 보겠다. 이게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자근데 이제 보니까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얘는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자, 가식수목은 가짜로 잠깐 심어 놓은 거예요. 옮겨 심기 전에. 가식 중인 수목, 이식 중인 수목. 얘도 임시로 토지에 붙여져 있으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집은데, 판자집은 임시로 살 집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든 집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얘들은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나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나무를 정리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토지의 정착물일 때. 토지와 정착물이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이런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 하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자 여기에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나무? 등기된 임목이죠.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름을 밝힌 게 있죠. 그래서 명인 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소유권을 밝힌 명인 방법의 수목. 얘는 독립정착물이죠.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나무가 있어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정착물인데, 정착물 맞아요. 근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요하지 않는 나무가 있다라면, 나무, 단연생, 식생, 이런 게 있다라면, 얘는 알아서 잘 자라는 거죠.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얘는 정착물은 맞는데, 주인이 누구다? 토지 소유권자가 이 나무의 주인이 된 거죠. 자, 이 등기된 임목은 등기부에 있는 사람 거고, 명인방법수목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 게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있는 독립정착물이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땅 주인이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이 아닌 거 이건 정착물인데 가식수목은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임시로 붙여졌으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죠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건 이거 하나네요 가식수목 나무는 다 정착물인데 아닌 거 하나 가식수목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나무 중에 등기되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됐으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건 종속정착물 얘는 정착물이 맞죠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건데 가식수목만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무 정리해놔야 되고 자 차가 파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주택의 분류에서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얼마 전에 봤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감정평가사 문제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해줄 건데, 심기일전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긴 할 건데, 자, 주택이 또 문제가 나왔어요. 주택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 주택에서 연세가중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죠? 자, 공동주택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연세가중이 있고 단독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을 뭐라고 한다? 공관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기숙사도 있을 거예요. 기숙사도 있을 거고 고위공무원이 사는 공관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공동과 단독이 있고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얘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죠 그래서 이제 계층수를 얘기하면 4, 4, 3, 3그 다음에 660이죠 660. 다 이하인데 얘 하나만 초과 이거 기억해놔야죠 열림만 660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죠 4계층, 4계층, 3계층, 3계층 이하 660 이하 이 660은 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러면 초가 나오는 건 하나가 연립 하나고, 자, 다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이 세계층 660 이하가 똑같아요. 그럼 구분이 필요하겠죠? 이때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독립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와 이 다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다중은 옛날에 하숙집 같은 거죠. 누가 오랫동안 머무를 곳이냐면 학생과 직장인이 그래서 학교나 직장이 멀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하숙집, 다중주택인데 기숙사는 누가 모여 살아요? 학교 기숙사가 있고 공장 기숙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학교나 공장을 얘기하는데 학교에는 학생이 모여 사는 기숙사고 공장에는 뭐?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그래서 학생과 종업원이 오랫동안 모여 사는 곳은 기숙사고, 여기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세계층이야, 660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공장 기숙, 공장 종업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중은 학생과 직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하면 공장, 기숙사, 종업원 얘는 기숙사 얘기하고 얘는 직장인 얘기하는 거다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그럼 면적과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기만 하면 아파트인 거예요 무조건 외워놔야죠 연세, 가중, 44336이 문제가 나오면 이만큼을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끄지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얼른 시험지 옆에다가 연세가중 44336 적어놓고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놓고 하나씩 비교하면서 맞냐 틀리냐 그럼 빠르게 문제 풀수 있을 거니까 자 연세가중 44336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외워놔야죠 다중주택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독립되지 않았다는 건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의 분류 외워놔야 되고 자 주택에서 또 나오는 거 잠깐 본다라면 자 주택이 아닌데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인데 얘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대요. 자 그러면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대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주택 취급하겠다 뭐라고 한다? 준주택. 준주택. 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얘가. 준주택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뭐가 있어요. 다기오노. 뭐 오노다기라고 외운 것도 있고 다기오노도 있죠. 이 다가 뭐예요. 다중. 생활시설. 얘는 기숙사. 얘는 오피스텔. 얘는 노인복지주택. 네개 외워놔야죠. 자 그래서 준주택 네 가지 외워놔야고,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온 게 이게 나왔어요. 준주택이. 우리 시험에 또 준주택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이네 가지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네 가지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얘가 중요한 건, 올 초에 법령이 바뀌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얘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85제곱미터 국민 국민 규모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자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단지형 단지형 연세요 단지형 연세 이 공동의 연세 단지형의 연립 단지형의 다세대 그다음에 여기에 원래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뭘로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죠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외워 놔야 되고 근데 학교론에서 심심할 때마다 보너스로 주는 문제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얘 특징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 주택 나오면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밖에 없어요. 공법에서는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공법에서는 따로 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조건들이. 근데 학교 론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놔야죠. 주택에 대한 내용. 자, 준주택이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기오노 이거 외워 놔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번에 법령 바뀌었으니까 단지형 연세와 그 다음에 소형주택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물론 전통적으로 문제 나오는 건 이거죠. 연세가중 44336. 이건 기본적으로 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자, 주택의 분류 한번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류. 이 토지 분류는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야 되고 좀 헷갈리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가 있었어요. 용도 전환 중인 토지. 자, 전환 중이어야 돼요. 전환이 전이거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서 라고 하니까 이내라고 해야죠. 이내, 이내. 그러면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후간. 그래서 후간, 이내, 이내를 외워놔야죠 이때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이건 국계법에서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 용도지역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뭐? 뭐가 있어? 택지, 농지, 임지예요 임지, 지역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라는 말 대신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인 이렇게 나와도 이건 후보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 대신에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행지죠 특히나 한번 연습해보죠 자, 용도지은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건축이 가능하거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죠 공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택지를 우리 이 정도 아니잖아 택지를 대지라고 하죠 대지 대지. 공법에서는 택지를 대지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건축은 우리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가 있죠 공업용 토지가 있을 건데 이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는 용도지역이라 하지 않아요. 학계론에서 얘들은 용도적이 뭐다? 택지라고 해야지 주거용 토지의용도적은 없어요. 택지고. 그러니까 주거용 토지의 용도적은 택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상업용 토지의 용도적은 택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만 택지를 좀더 자세히 구분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문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자, 이 토지가 토지가 농지였는데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그럼 전환 전은 뭐였어? 농지였어 근데 더 이상 이제 농지는 아니죠? 전환 후는 뭐가 돼요? 택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전환 중일 때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전환 중에 있으니까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인데 보니까 농지도 얘는 용도지역이야 택지도 용도지역이죠 그럼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얘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전환 중에 있대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전은 아니죠 아직 주거용 토지도 아니죠 이름을 붙여야 돼요 전환 중에 있으니까 이건 후보지냐 이행지냐 붙이려면 용도지역 상호간이냐 용도지역 내냐를 따져봐야죠 자 전이라는 용도지역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용도적은 딱세 개밖에 없잖아. 이 농지를 좀 나누면 뭐예요? 전답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용도적이 전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요? 농지라고 해야 돼요. 주거용 토지는 용도적이 뭐예요? 택지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용도적 상호 간의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토지가... 주거용 토지인데 얘가 상업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얘는 더 이상 주거용 토지도 아니고 아직 상업용 토지도 아니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얘의 용도적이 뭐예요? 택지. 얘의 용도적도 뭐다? 택지. 그러면 택지 내에서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보지와 이행지.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었으니까 후보지, 이행지. 자 그다음에 좀 심심하니까 토지 중에서 중요한 거 잠깐 좀 정리해보면 물에 잠긴 토지가 있어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전답이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요 침식되거나 집안이 무너지거나 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 바다에 빠졌다, 물에 가라앉았다 이건 포락지 자그 다음에 작년에 답이었던 건 이거죠 소유권이 인정돼,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어 근데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거죠 정반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는 없어요 근데 활용가치가 높은 바닷가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자, 그 다음에 어떤 필지 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공지 이때 이제 공지를 생각한다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걸건폐율이라그래요 건폐율이 만약에 상향됐다 그럼 규제가 완화된 거죠. 그럼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으면 공지의 면적은 어떤다? 줄어든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공한지라는 것도 있긴 한데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 그래요. 비어, 비를 공짜를 쓰는 거죠. 비워놓고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얘기해요. 도시 토지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도시 토지예요. 택지를 일반적으로 도시 토지라 그래요.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안 짓고 비워놨다. 그래서 공한지 비워놓고 이용하지 않는 토지죠. 이런 걸 공한지죠. 알밖에 한 거죠. 투기적 요소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 나오면 공한지. 자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건 만약에 토지 중에서 직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대표성 토지 나오면 표준지, 표준지, 공시, 직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가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오면 표준지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부동산업을 관련 지을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부동산업, 표준산업 분류에서 외워놔야죠 자 부동산업은 <웃음> 자 크게 두개로 구분된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뭐냐면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되고 자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한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된다 자그 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도 두개로 관련 서비스업도 두개로 구분되죠 자 임대업이니까 얘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자그 다음에 색깔로 실해보죠. 중요하니까 자 공급업을 구분할 때 그냥 공급업이 아니에요. 명확 해야 돼요. 여기가 뭐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 그래서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냥 공급업은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 자,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서비스라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건 부동산과 관련된 뭐냐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사후 서비스가 관리예요. 애프터 서비스, AS는 사후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에 뭐가 들어간다? 관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 나머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가 중개도 서비스죠. 자문, 상담, 컨설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도 서비스, 자문도 서비스 감정평가도 서비스예요 의뢰인이 요구할 때 감정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되고 자 요즘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였죠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관리업, 중개자문 감정평가 이걸 좀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 임대 및 공급업은 어떻게 구분되냐 할때 임대업과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자,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기타 부동산은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얘도 다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자, 근데 얘는 주거용과 뭐만 가능하다? 비주거용만 가능해요. 기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놔야죠.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부동산업에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외워놨으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 그러면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금융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투자를 직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자업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기타 시설에, 기타 시설, 기타 부동산에 관리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결 안 된다 그래서 금, 투,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건은 뭐냐면 여기에 건설업이나 건축업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암기된 걸 바탕으로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건, 금, 투,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는다. 건자 들어가지 않아요.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업 앞에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검금투 기관은 해당상 없다. 건설업, 건축업 안 된다.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 안 되고 기관은 뭐예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 금융업, 투자업, 기타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건축업도 없어요. 건축업도 없다.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다. 외워놔야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것도 기억해놔야죠. 임대 및 공급업을 구분하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개공 이렇게 개공 구분된다라는 거 외워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일단은 마지막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4개가 있죠. 뭐 이거 외우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지. 이거 관련된 파생된 현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잠깐 한번 정리해 봐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걸 이제 이건 원래 이제 한자로 쓴 거고 이걸 좀더 한글로 바꿔서 해석한다라면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한다? 비이동성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 부증성은 만들지 못하니까 비생산성이라고 할 거고 비생산성 생산하지 못한다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개별성이니까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럼 대체할 수가 없다 뭐라고 한다? 비대체성 이렇게 해석한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거 한번 잠깐 말로 풀어줄 테니까 잘 듣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봐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암기코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암기코드가 있어요 이 부동성과 관련된 암기코드 얘가 뭐냐면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이런 암기코드가 있죠 중요하죠 자, 외부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들어간 거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들어간 거 나오면 다 부동성이에요 이 지역 들어간 게 지역화, 국지화 이 국지화는 지역에 국한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에 이 부자가 부동성이고 부동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성이 없다라면 보기에 인접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접성 자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적합 두 번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정리된 거죠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외부 지역의 부인들이 경합 경쟁한다 경합을 경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연체 이건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제가 암기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암기코드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 이거.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때 지역화 중요하죠. 지역화, 국지화. 얘는 지역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지역마다 수요와 공급의 정도, 수급 정도가 다르다. 지역마다 경기 변동 양상이 다르다. 이걸 지역화국지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그 다음에 개별성도 감정평가에서 이런 암기 코드가 있어요. 내부 개개개기형 이렇게 중요하죠. 내부, 개개, 기형 얘는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가 뭐예요? 이거 중요하죠 엄청 감정평가에서 내부 구성요소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는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에 균형이 잘 잡혀져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 개가 개별성 이 개는 개별 분석, 개별 분석. 이 기자가 기능적 감가. 이형 자는 균형의 원칙.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까지 공방을 보면 감가 요인 세 개가 다 나왔어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감가 요인. 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물리적이라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마모, 파손, 노화에 의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등에 의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 물리적 감가 자 경제적 감가는 뭐가 나와야 돼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외부 환경과 부적합에 의해서 감가가 떨어지는 감가가 일어나는 거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여기 기능적 감가는 뭐예요? 내부와 관련돼야 돼요. 내부 내부 구성 요소에 구성 요소의 불균형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해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찍어도 맞아야 돼요. 노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 떨어졌다. 물리적 감가 얘 외부에 만약에 쓰레기 매립지나 또는 주변이 너무 낙후되었어 그래서 얘가 이 건물이 가치가 떨어졌어 이걸 경제적 감가 50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 가치가 떨어졌대 이건 설계, 설비 얘기하는 거죠 설계, 설비니까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내부 구성 요소 이건 설계, 설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50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떨어졌다 또는 아파트인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걸 기능적 감가 큰 상가인데 엘리베이터 5인승짜리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설비가 문제인 거죠 이런 걸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요소의 설계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기능적 감가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에 의한 감가는 물리적 감가 이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의 감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경기라고 이제 나중에 외우긴 할 거예요 자 부동성 나오면 이런 내용이죠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부동성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빠진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부동성이에요 그 지자체에 딱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자체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거래할 때 원래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딱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래할 때 뭘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로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권리 가치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 부동성 자 부정성은 만들지 못하죠.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한정적이니까 서로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유욕이 발생해서 수요자가 경쟁을 한다. 그럼 지대나 집가가 발생해서 집가가 높아진다. 그럼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네요. 집약적 이용한다. 자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때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야,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는 거 그다음에 토지를 야, 만들지 못하는 땅인데 네가 땅을 차지했으면 네음대로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돼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최유효이용의 근거되는 거 부중성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소모되지 않죠. 그러면 물리적 감가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세금으로 산정할 때 비용을 인정받는 걸감가상각이라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해요.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고 얘가 없어지지 않아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할 거고 먼 미래까지 장기적 배려하는 부동산 활동이 필요한 거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있을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서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가 인정돼서 자본이득, 가치상승분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 영속성 소득이득을 얻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쓰던 걸 찾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가치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영속성이에요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감정평가에서 가치 장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땅겨온 값을 가치라 그래요. 그럼 가치는 과거값이에요. 미래값이에요. 현재값이에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장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땅겨온 값이 가치래. 가치는 무슨 값? 현재값이에요. 현재값. 현재값.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현재값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를 만드는 건 장래 편익이 있어야 당겨올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영속성, 가치의 근거 이 가치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방법이 하나 생겨났어 장래 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건 영속성 때문인 거예요 자, 개별성 같은 게 없다 다 다르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물일가, 법, 일물일가 법칙에 일물일가 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다 달라요 개별적인 요인이 무수히 많아 그래서 이 개별적인 요인을 다 일일이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정보의 비공개성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하기가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나오면 다 개별성이에요 어? 중요하죠 정보가 이게 비공개되어 있다 비공개성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다 비대칭성 정보가 불안전하다 이건 다 개별성으로도 비롯되는 거예요 개별성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꾸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려고 제도를 취하고 있죠 무슨 제도? 공시제도 이 공시제도 정보가 자꾸 숨겨져 있어서 부동산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공시제도를 만든 거죠 대표적인 공시제도가 뭐예요? 등기 등록제도 그리고 우리 학기론 맨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한다 토지를 공시지가로 이렇게 공시해주고 주택가격도 공시해주죠. 나중에 차차 잘 배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부부 연계 딱 정리해놔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맞아야죠. 무조건 다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